어, 알맹이 먹는 거야 알맹이. 알맹이가 뭔데? 어. 안에 있는 거. 나나 껍. 나한 발라 먹어. 껍질만 먹. 껍질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 껍질만 먹을라 아, 알맹이도 먹어야지. 나 알맹이 먹을래. 알맹이 어? 알맹이야. 아, 피가 들어올 때로 들어 안먹어 아, 야, 껍질 만 먹어. 껍질만 먹을래. 아, 야. 껍질 꼬치만... 아, 아까워. 그러면 때려 껍질만 먹은 후 언니한테 줘. 애기 지 <웃음> 응. 알, 알개미 언니한테만 줘? 응. 나 그냥 껍질만 먹을거야 아프도껍질먹는사람 아, 어딨어? 나 껍질만 먹을거야 껍질 먹어도 돼 껍질만 <웃음> 입안에서 뼈그 씨를 발라내 <웃음> 응. 그걸 그렇게 그 해야 어린이 될수 있는거야 음맛다 발라내는거야 응 남은 씨가 있잖아? 응 그럼 녹에 발라낸 거야 응 저는 오늘 깨끗하게 씻고 해 먹어야겠다 그치 응? 그럼 응. 어떻게 하지? 응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엄마 응 어, 그래? 엄마가 수건 갖다 줄까? 응 맵기 응. 어려워 너게? 아니 입안에다가 알맹이를 다 넣어봐 입안에 넣어 다 넣어. 그냥. 아니야. 내가 할고. 다아다 넣어서 이렇게 이 빨리 아, 아, 아, 아 알았어. 내가 해 줄게. 알았어. 아니 머리 머리에 했고한 거야. 머리가 튀어나왔겠네. 너무하게 찌. 빼 놓. 시리 잘 보이잖아. 뭔가 희들이 나와. 치가 나오나? 더 재를 빼줘. 응. 막 재잖아. 응. 근데 그럼 먹을 때 편하지? 먹을 때 하나 응 그거 <웃음> 해가지고 응먹마가응응 꼭구 심어가응 그거 누구나 다알것같아데산쪽어쪽산쪼산쪼산쪼어쪼산나산쪼산쪼나쪼산쪼산 근데 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목쪼산쪼산목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쪼산 먹. 산쪼산쪼산쪼산쪼산 먹. 산쪼산쪼산 배가 넣고 궁둥이 꼬집어 꼬집어! 살짝만 꼬집어 끝에 조금만 꼬집어 쯧, 빨아먹어 응 들어봤지? 그렇게 하는건 뭐가지고어지방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다리, 다리... 다리 어? 다리가 섹시하다 섹시근데 다리. 다리. 너무, <목소리> <쉽다. 목소리> 너무 오래 걸리는고어 먹고, 아, 먹고 싶다 계속 찍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찍고 이렇게찍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웃음> 아, 먹고 싶다 <웃음> 이제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돼 진짜 확실해? 응 확실해 근데 난 계속 찍고 있어 포크 들어도 돼? <웃음> 아 찍은거 아니었어 아니요. 아니, 한 번만, 라스트로 한 번만 찍자. 이렇게. <웃음> 각도가 지금 <제일 생명. 웃음> 인스타 셀럽의 삶. 각도가 생명. 어. 한 한금씩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이런 거한입 크게 물어서 먹어야지. <웃음> 임플란트에서 제일 속상한 거 뭔지 알아? 어? 술못 먹는 거. <웃음> <웃음> 아, 뻥튀였어 <웃음> 그렇다. 이것이 셀럽의 삶이었던 것이다. 아, 이거 뭐가 러냐면차키랑콘트랑다넣어야되는데 어. 뭐, 어. 이게 작잖아. 어. <웃음> 근데 지금 문 앞에 이게 있는 거야. 어. 근데 저기 귀엽지 않아? 어. 귀엽다. 진짜? 음, 진짜 귀엽다. <웃음> 야, 너가 차리는 게 귀엽다. 너가... 너가 으니까 귀여워. 새롯 대상 찍고 있어. <웃음> 이 각도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래? 됐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됐다? 아, 됐다. 어. 진짜 잘 찍었어. 잘 <웃음> 찍었어. <웃음> <웃음> 너의 죄를 <웃음> 사하노라